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다른 말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민원접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보험가입 신고를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4일 이후에 하수금인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급인의 본사 사업장 관리 번호에 사업자 번호 더하기 0번인 본사 관리 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사업장 현장 관리 번호 돋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개시 신고한 현장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수급인 신고할 현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장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수급인 입력하는 정보에 사업장 관리 번호에는 하수급인 본사 관리 번호인 사업자 번호 더하기 0번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수급인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하수급 공사명과 하수급 공사 금액 그리고 공사 기간을 입력 후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현장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고 신고자료 검증과 접수를 통해서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하수구민 신고 또는 하수구민 명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